퀵 스위치라고 해서 누르면 이 시계가 빠지는데요 이 빠진 상태에서 이 가죽 시계 줄로 또 바꿀 수 있는 안녕하세요 JC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최초의 손목 시계죠 산토스 시계인데요 산토스 신형 시계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체 샷을 가지고 있고요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그리고 베젤의 크기는 39.8mm 두께는 9.08mm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보이시지만 이렇게 방수가 100m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토매틱이고요 합성 스피너이 박혀있는 이 크라운을 돌려서 활동으로 와인딩을 할 수가 있고요한칸 빼서 아보여드릴까한칸 빼면은 날짜가 이렇게 돌아가고요 반대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날짜가 이렇게 돌아가고요한 칸을 더 빼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까르테의 특징이죠. 이렇게 겉모양의 블루엔스가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브레이슬릿 또한 스인리스 스틸이고요. 이렇게 까르테 마크가 있고 양 옆을 눌러서 여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열수 있고요. 이 뒤에는 까르테 각인이 있고 스텐리스 스틸이 써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가르띠에 그리고 오토매틱 워터 리지스턴트가 100m.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퀵 스위치라고 해서 이 누르면 이 시계가 빠지는데요. 이 빠진 상태에서 이 가죽 시계 줄로 또 바꿀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보시면 퀵 스위치가 어떤 식이냐면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시계줄, 엑스트라 시계줄 또한 디버클입니다 그러면 이 시계의 스테인리스 스틸이니까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무게는요 펴고 이렇게 조심스레 올려놓으면 그램인데요 132.6g이 예, 나옵니다 스텐레스 스티치고는 그다지 무게감이 있지 않는 산토스 신형 시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까르띠에 신형 산토스 시계, 최초의 손목 시계라고도 불리는 산토스 시계 신형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